응? 오늘도 축구해요. 끝나지 않았어? 우리 에서 그렇죠. 어, 맞만못 봤어. 무슨 맛이야? 이제 뭐 구경이나 해야지. 자,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어, 당나라가 어떻게 망했느냐라는 이런 얘기부터 해서 그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10세기 동아시아 국제정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자 당나라 말에 어, 균전제가 무너지면서 부병제도 무너졌어요. 나라를 지킬 군인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황제가 유능한 장군에게 토지와 자금을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군인들을 고용을 해서 나라를 지키게 하였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은 그렇죠. 절도사라고 불렀어요. 자이 절도사들의 힘이 지나치게 강해지게 되면서 그들에 의한 반란이 일어나게 되었으니 그 사건이 바로 안사의 난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록 이 난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만은 당나라의 통치체제를 크게 무너뜨리게 되면서 이후에 사회적인 혼란은 더욱더 심각해졌고요. 그러면서 황소의 난이라고 하는 농민반란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황소의 반란이라고 하는 농민반란이 30년 넘게 진행이 되면서 당나라는 사실상 멸망을 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907년에 절도사였던 주전충에 의해서 당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죠. 그죠? 음. 자 그러자 이번에는 각각의 절도사들이 자기가 황제가 되겠다고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장악한 지역에서 어, 자신이 왕처럼 행동하는 정권, 독자적인 정권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또다시 분열과 혼란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 시대를 오대 십국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시대를 통일한 것이 바로 어떤 단어였어요? 송나라였어요. 그렇죠? 절도사였던 조광윤이라는 사람이 송나라를 세우고 이 시대를 통일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안 한반도에서는 신라가 후삼국으로 분열되었다가 고려에 의해서 재통일되는 과정을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중국이 분열과 혼란을 겪는 동안 주변, 주변 지역에서는 거란족의 요나라 탕구트족의 사하, 여진의 금, 북베트남의 북 대월 같은 이런 어떤 새로운 나라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나라들은 당나라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존재하지 않았던 나라들이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당나라가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주도할 때에는 볼수 없었던 모습. 이제는 어느 나라가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주도하느냐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다원적인 국제 관계가 형성이 되었고 아직까지 서열 정리가 명확하게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군사적인 대립 충돌 전쟁 등으로 인해서 불안한 국제관계가 전개되는 것이 10세기 이후의 동아시아의 모습이라는 다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맞나요? 네. 네. 네. 네. 네. 자 이후에 중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가를 곧바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번 시간에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핵심적인 내용,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일본에는 무사가 지배하는 어, 사회가 되었다. 일본은 무사들이 지배하는 정부가 들어서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막부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그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본은 9세기 말부터 대외관계에 있어서 소극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중국이나 한반도의 국가들로부터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대외관계를 맺어왔는데 9세기 말쯤 가게 되면서 당나라도 쇠퇴하고 한반도에 있는 신라도 쇠퇴하게 그러면서 일본이 굳이 비싼 돈을 보내서 한반도와 당나라까지 이제 가도 별로 배울 게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서 신라와의 관계도 끊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보내 왔던 당나라에 보냈던 조공사절 견당사의 파격 같은 것들도 중단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그와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에 었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초록색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우리 지금 교과서에는 빠져있는 내용인데 막부가 어떻게 성립되었느냐, 무사라는 사력들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된다고 라 생각을 해서 선생님이 굳이 넣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본의 야마토 정권 시절에 당나라의 우수한 율령체제를 받아들여서 자기 나라에 적용하기 위한 정치적 개혁을 시행하였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었나요? 써 있어요. 여러분. 다이카, 다이카 개신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당나라의 율령을 본떠서 다이호 율령이라고 하는 당의 율령과 비슷한 율령을 반포했어요. 그러면서 일본에서도 율령 체제가 성립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당나라가 균절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토지를 나눠주었던 것처럼 일본 역시 모든 토지를 국가의 소유로 하고 그것을 농민들에게 나누어줌으로써 그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이러한 정 이 책을 당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시행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일본의 윤령체제가 운영이 될수 있었던 것인데 당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맞아요. 인구가 늘어나서 토지가 부족해져서 이제 균전제 무너지고 부병제 무너지잖아요. 그죠 그것과 동일한 현상이 일본에서도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토지가 부족해졌어요. 자,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간에 농사짓는 땅을 좀좀더 많이 늘릴 필요가 있었단 말이지. 자, 우리는 농사짓지 못하는 땅을 농사짓을 수 있는 땅으로 바꾸는 작업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은 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 요 무지무지 힘들어 그래. 사람들이 잘안 하려 그래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비용이 많이 들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백성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개간을 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일본 정부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하느냐 모든 국가 모든 토지는 국가의 소유지만 개간을 하면은 그 땅은 니그네 거의 소유로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사람들 이 열심히 개간했을까? 그렇죠 자기 재산이 늘어난다는데 다들 열심히 일하죠 그죠? 자 그래서 열심히 열심히 개간을 해서 개간된 땅 개간지예요 어, 개간지가 아니고 개간지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개인들이 소유하게 되면서 개인 소유의 토지 사유지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자 그런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남이 가진 떡은 늘 커 보이고 갖고 싶어요. 그렇죠? 이 어떤 특정 사람들만 개관을 통해서 개인의 토지를 소유하게 되자 그거를 탐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돼 권력을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을 자꾸 뺏으려고 합니다. 나아가서 이 토지가 나의 땅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농사 지은 것에 일부러 세금으로 안 내는 거는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내 땅이긴 하지만 이 땅에서 농사 지은 거에 대해서 나라에다가 세금을 내야 된단 말이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의 땅을 지키면서 세금을 적게 낼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토지 소유자들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느냐. 당시 모든 토지는 국가의 소유였지만 토지를 소유하고 또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귀족과 사원 세력들이었던 것이에요. 음. 자, 그래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귀족이나 사원들에게 자기의 토지를 기증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은 문서상 그 소유를 귀족이나 사원의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그 땅을 가지고 계속 그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먹고 살고 있어.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귀족과 사원의 것으로 만들었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어, 뭘할수 있으니까. 어 세금을 그렇죠 안낼수 있으니까 그지 귀족과 사원의 토지는 다른 사람들이 쉽게 건드리지 못하니까 그러한 방법을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점차 점차 귀족과 사원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토지가 늘어나게 되면서 큰 땅을 소유하는 것 우리는 그런 거를 장원이라고 하는데 장원의 형태로 넓은 토지를 소유하는 세력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대단히 국가적으로 봤을 때 심각한 문제였어요. 왜 그랬을까? 왜 심각한 문제였을까? 사실 이 윤령체제가 유지되는 가장 근본은 뭐냐면 은 모든 나라의 땅을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는 데에서 윤령체제가 유지가 될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나라가 돈을 가지고 세금을 운 가지고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말해서 세금 안 내는 땅이 점점 더 늘어난다 국가로 들어오는 세금 수입이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죠그 윤령체제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그죠? 세금 안 내는 땅이 점점 더 늘어나면서 나라를 운영하기 위한 돈이 부족해지게 되면서 국가의 통치 시스템이 무너져 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혼란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치안이 불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국가가 질서 유지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또다시 이 토지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는 여러 세력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사실 지금 보면은 토지의 소유권이 조금 불분명하기는 해. 국가는 모든 토지는 국가의 소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죠? 농민은 개간했으니까 요거 내 땅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죠? 귀족이나 사원의 경우에는 서류 사긴 내 거다 라고 이렇게 또 되어 있기도 해.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한 분쟁 같은 것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옛날 같으면 국가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 땅의 주인을 가려내고 다른 애들이 땅을 건드리지 못하게 막아줬을 텐데 지금은 국가가 그러만한 능력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라가 내 땅을 지켜주지 못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다 보니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믿을 걸 누구밖에 없다. 그죠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죠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땅을 지키고자 스스로 무기를 들고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나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무기 들고 싸우는 사람 뭐 무사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대략 한 10세기경에 들어가게 되면서 무사라고 불리는 새로운 계층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네, 자, 이후에 이 무사들의 경우에는 다른 무사들과 주종 관계를 맺으면서 무사단으로 성장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는 원소민기좀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죠? 자, 이거, 아, 네,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저기 뭐냐? 어. 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힘 있는 농민이 자기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들고 싸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무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들은 무사가 되어서 무엇을 하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나요? 무사가 되어서? 그쵸. 그렇죠. 자기의 토지를 이제 지키고자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런데 얘네들이 무장을 하고 토지를 지키겠다라고 나서자 이들의 토지를 뺏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을까? 아니겠지 권력자들은 더큰 무력을 동원을 해서 이들의 토지를 또 뺏으려고 해였겠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힘만으로는 나의 토지를 뺏으려는 그런 압력을 이겨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쓰느냐 자기보다 훨씬 더큰 땅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더 많은 세력들을 무장시킬 수 있는 힘있는 무사들 자기보다 더 힘이 센 무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나는 당신을 따르는 부하가 되겠다. 종이 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토지를 지키리 있을 때 내가 당신의 부하가 돼서 기꺼이 나가서 그 당신을 위해서 싸워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신에 내가 당신의 부하가 되었으니 당신도 그 강한 힘을 바탕으로 나를 모아달라. 그렇죠. 보호의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힘이 강한 무사가 주인이 되고 힘이 약한 무사가 그를 따르는 종이 되는 이러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무사 사이에 주인과 그를 따르는 종의 관계, 주종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네. 음. 자, 저기 지금 녹화 중이라서 특정 인물의 이름을 얘기를 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수업에 좀 집중을 하도록 합시다. 자꾸 딴거 보지 마시고. 그러라고 부모님께서 사주신 패드가 아닐텐데 음.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또 얘네들의 땅을 뺏으려고 했던 세력들은 또 그런 가만히 있을까 아니, 아니. 아니겠지 그러면 더큰 무력을 통해서 또 이들의 땅을 뺏으려고 했겠죠 그러면 죠그 얘네들은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어, 큰... 그렇죠 얘네들의 경우에는 자기보다 힘이 어떤 음. 자기보다 어떤 힘이 더 쌤. 우사를 찾아가서 마찬가지로 내가 당신의 종이 되어서 당신을 위해서 충성을 할 테니 나를 보호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교 관계에서는 얘가 종이 되는 거고 얘가 주가 되는 이러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이런 게 근데 1대1의 관계였을까? 아니었겠죠. 그죠. 매우 힘이 센 무사들은 그를 따르는 충성스러운 무사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힘센 무사들의 경우에는 자기보다 더 힘이 약한많맞또 다른 무사들을 거느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매우 매우 힘이 강력한 무사를 중심으로 마치 뭐처럼. 뭐처럼.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퍼져 나가는 거 뭐라 그러죠. 아 어, 맞지 그렇죠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퍼져 나가는 관계가 맺어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마치 뭐처럼 생겼어요 어디서 우리 이런 그림 많이 본것 같지 않아요 동아시아 사 시간에? 어 그렇죠 주나라의 봉건제와 같은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무사단의 구조였다라는 거예요 무사들과는 관계였다라는 겁니다. 이해되나요? 네. 네, 그래서 물론 주나라의 왕실이 힘이 약해서 제후들한테 땅을 나누어주고 제후들이 그걸 경대구에 나눠준 것과는 조금 방향이 반대예요, 그죠? 힘이 약한 무사들부터 자기 강한 무사들을 찾아 올라가는 방향은 반대이긴 하지만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지배구조가 퍼져나가는 봉건제적인 모습은 이 일본의 무사사회나 주나라 봉건제나 유사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이해됐나요? 음. 자,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은 무사집단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기 시작하였다라는 을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죠? 네. 네. 자 그런데 당시 일본의 경우에는 통치 질서가 무너지면서 일본의 국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천황과 귀족의 권력 다툼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황은 귀족들을 잡기 위해서, 반대로 귀족은 천황을 잡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느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보디가드를 필요했어요. 실질적인 무력을 가진 세력들을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었다는 라 것이죠. 주위를 둘러보니 아주 딱 마음에 드는 세력들이 있네. 그게 바로 무엇이었어? 그게 바로 무사단. 무사단들인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천황은천황대로 귀족은 귀족대로 무사단을 데리고 와서 자기의 보디가드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무사라가 무엇이라고 불리게 되느냐? 일본어로 모시는 자 뭐? 사무라이라고 불리기 시작을 하는거예요 윗사람을 모시는 사람 사무라이가 되는 것이고 원래 자기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 무장을 했던 이 무사 집단들이 천황과 귀족 사이에 끼어들게 되면서 정치 세력으로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이해되나요? 자 이들이 경제력과 무력 그리고 정치 권력까지 갖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무사단들이 여기저기서 성장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고 성장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들끼리 경쟁하면서 더센 무사와 더센 무사와 주종관계 주종관계 주종관계를 맺어 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일본 내 무사 세력은 크게 두 개의 세력으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근원원자를 쓰는 겐지 가문이고요. 또 다른 가문은 평평한 평자를 쓰는 헤이지 가문입니다. 이두 개의 세력이 일본의 양대 무사 가문의 세력으로 성장하라고 자리를 잡게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어느 쪽이? 일본의 패권을 장악할 것인가를 놓고 한판 전쟁을 벌이게 되었다는 라 거죠. 그래서 겐시와 헤이지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이라고 해서 겐페이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에서는 모 아니면 도를 겐페이라고 해요. 어. 어차피 얘 아니면 얘가 권력을 잡았으니까. 자 그래서 겐페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거기에서 겐지 가문이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겐지 가문의 장남이었던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의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정리가 됐나요? 네. 네. 응? 응. 정리가 됐죠?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네. 자, 짜개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만 더 힘을 내도록 합시다, 여러분. 응. 자 그래서 12세기 말 미나모토 는 요리토모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겐지 가문의 세력의 근거지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도쿄에서 지하철로 1시간 정도 타고 가면 있는 가마쿠라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마쿠라 지역에다가 무사들이 장악한 정보를 세웠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막부라고 하는 것이 되겠어요. 가마쿠라 들어봤나요 혹시? 못 들어봤지. 그럼 슬램덩크는 들어봤니? 네. 네. 들어봤죠. 슬램덩크 만화의 배경이 되는 도시가 바로 저 가마쿠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저기에 이제 성지 술례 같은 거 많이 가요. 어 그래서 슬램덩크에 나오는 장면들을 이제 배경으로 한대 가가지고 막 사진 찍고 막그러고도 해. 음. 네, 가마쿠라가 되겠습니다. 자 막부를 세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군인들이 먹고 자고 하는 건물, 먹고 자고 하는 숙소를 뭐라고 하는지 아나요 어 병영 또는 막사라고 합니다 천막 막사에 집사를 써요 군인들은 전쟁터에서 천막을 치고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생활을 하잖아 그래서 군인들이 먹고 자고 하는 곳을 가지고 막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막부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정부가 어디에 있었다 군인들이 먹고 자고 하는 어디? 막사, 군사용 천막 안에 있었다라고 해서 막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일본의 무사들이 일본을 지배하기 위해서 만든 정부, 정권이 바로 막부다라는 것이고 이 미나모토는 요리토모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막부가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가마쿠라에 있었기 때문에 이 막부를 뭐라고 부른다? 가마쿠라 막부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네, 당시 일본의 군민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가 어디였냐면 바로 정의대장군이라고 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미나무토노 요리토모는 일본 천황으로부터 정의대장군의 칭호를 받게 되면서 공식적으로 일본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네, 정의대장군 일본어로는 세이다이쇼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길죠 그래서 줄여서 뭐라고 부른다? 쇼군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해서 가마쿠라 막부가 세워지게 되면서 무사가 일본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고 그 정점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다 바로 쇼군이었다 막부와 쇼군에 의해서 무사에 의해서 일본 사회가 지배되게 되었다 그게 바로 가마쿠라 막부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나요? 네자 네. 이렇게 정권이 교체가 되면은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당연히 뭐도 바뀌느냐 정권이 바뀌면 권력자가 바뀌면 뭐도 바뀌요. 어 뭐도 바뀌죠. 아래 사람 아래 사람도 바뀌나요? 아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닌데. 전체. 응. 어? 전체. 아 그것도 물론 바뀌죠. 어? 어? 자기존에 왕이 있었어. 어, 왕이 있었는데 나라가 바뀌었어. 정권이 바뀌어서 그럼 뭐도 바뀌요? 어 왕도 바뀌어요. 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자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조선이 고려에게, 고려 시대 말에 이성계가 반란을 일으켜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웠어. 그치? 그래서 이성계가 뭐가 됐어? 스스로 왕이 됐어. 그래서 고려의 공영왕이 물러나고 이성계가 새롭게 왕이 됐잖아. 정권이 교체되면, 권력자가 교체되면은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나라 간의 경우에는 권력자가, 정권이 교체되면은 당연히 왕이나 황제도 바뀐다고. 당연한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렇다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일본 사회를 지배했던 사람은 누구였어 바로 천황이었어 그리고 지금 새롭게 일본을 지배하게 된 사람은 누구야 미나모토네 요리토모 쇼군 이에요 그죠 그래서 일본 최고의 권력자가 천황이 물러나게 되고 쇼군이 새롭게 일본 최고의 권력자로 자리 잡게 되었다 아, 이게 좀 말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미나모토네 요리토모가 천황이 되었다 아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본의 천황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 일본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황의 존재는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측면들이 있어요. 아니 물론 요즘에는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는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원래부터 일본 사람들에게 이천황의 존재는 어떤 사람이냐? 신성한 존재예요. 어. 상징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정신적인 지주고 신과 같이 대단히 존중받아야 되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지는 게 바로 일본의 천황이라는 존재인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거 예를 들어볼 수 있겠네. 2002년에 우리나라에서 한일 월드컵을 공동 개최했죠. 그죠 어, 그래서 2001년에 월드컵 조추첨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추첨은 당연히 모든 국민들에게 매우 큰 관심사였어요. 그죠? 그래서 죠그 조추첨을 할때 우리나라 모든 방송 3사에서는 그 조추첨하는 장면을 생방송으로 방송을 했다고 한일공동월드컵이니까 당연히 일본 사람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면 일본에서도 조추첨 방송이 생방송으로 나와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 선생님 그때 고 이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일본에서는 그 월드컵 조추첨 방송을 하는 동안 일본에서 어떤 방송이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었느냐? 일본 천황의 손녀의 이름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음. 일본 천황의 손녀의 이름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월드컵 조추첨보다 일본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거야, 그렇지? 이런 걸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일본사람들에게 천황의 존재라는 겁니다. 어, 그 사람이 지금 미국에 있는 어, 일본인 변화사와 결혼해서 살고 있는 마코라는 공주인데요. 일본사람들 되게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응. 네, 아무튼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또 다른 거 예를 들어보도록 할까? 음, 뭐가 있을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메가더가 메가더 맥아더 장군이 연합군 사령관의 이름으로 일본을 점령하죠. 을 그리고 어이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전쟁이 일본 천황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일본 천황을 이제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해. 그런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말리죠. 일본 사람들이 천황을 대단히 신성시하기 때문에 당신의 천황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순간 일본인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립니다. 그래서 메가더는 일본의 천안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미군정, 미국 군대에 의한 정치를 행하게 되는 거죠. 또. 일제의 식민지배와 위안부 같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본 내에서도 우리가 사죄하고 반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쪽에서 이 식민지배와 그리고 이제 전쟁 동원 같은 것들이 천황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니까 천황의 이름으로 천황이 사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양심적인 일본인 지식인들 가운데서도 한 절반 정도가 돌아서요. 에 그래도 천황 폐하를 건드리는 건 아니지라고 하면서 생각이 또 이렇게 바뀌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일본 천황은 일본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야? 신성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나모토 유리토모라고 하는 사람이 쇼군이 되어서 일본의 권력을 장악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천황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천황 폐하 이제 나가세요 물러나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마쿠라의 이 쇼군과 무사가 정치 권력을 비롯해서 모든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실질적인 정부의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교토에 있었던 천안의 정부인 조정을 없앨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대로 두었다라는 거예요. 천안과 귀족 그리고 그들로 구성이 된 조정이라고 하는 기존의 정부는 그대로 놔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실질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없었다? 그렇지는 않았다. 그냥 다만 뭐에 불과했다?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연말 연시 행사 때 나가서 이제 대표로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이런 거 정도 하고 새로운 쇼군이 자리에 올랐을 때 쇼군한테 임명장 수여식 같은 거 하고 그죠 이런 어떤 행사용 존재로 전락을 하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본의 막부 통치 체제는 쇼군의 막부와 일본의 조정 이라고 하는 두 개의 정부가 함께 존재하는 이원적 지배 체제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지배구조를 가진 통치체제였다. 이런 정부가 이런 통치체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해가 됐나요? 네. 하지만 가마쿠라 막보 역시 다른 나라하고는 적극적으로 대외관계를 갖지는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하지만 다른 나라하고는 무역이나 문화교류 같은 것들을 활발하게 하였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네. 어, 교과서에 쓰여있네요. 지금 몇분 남았지? 내가 시계안 차고 와서. 15분 정도. 15분? 좀더할수 있지 않을까? 아니요. 음. 아, 못할거 같아. 어,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 가 기말고사까지 한 18시간 정도가 남아 있거든. 어, 그 중에 수행평가도 1시간을 봐야 된단 말이지. 그리고 나의 목표는 대략 한 33쪽까지 진도를 나가는 건데 가능할까? 이런식으로하루에반페지씩 나가서는 어없을을것은은데능해해요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쭉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안 하겠네? 너무 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 어떻게 어떻게 어